안녕하세요 길다 오늘부터 혈액형 상성이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등장인물부터 소개해야겠죠 혈액형 남녀 8타입이죠 4 곱하기 2니까요 이 8명에 대해 소개하는 걸로 오늘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만화부터 보시죠 혈액형 남자에 대한 두 편의 만화입니다 나레이션은 없습니다 이렇게 승부욕, 의리 두 편의 만화를 보셨는데요. 물론 남자만 승부욕과 의리가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는. 방금 보신 만화에서 표현한 건 주로 남자의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8명의 혈액형 남녀 캐릭터는 그냥 캐릭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본인이 A형 남자라고 해서 꼭그 캐릭터와 같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매우 다양한 타입이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캐릭터 그냥 단순화 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 끝에 만화 한 편이 더 있어요 남자 캐릭터들만 등장하는 만화로서는 그게 마지막이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남녀 8명의 캐릭터가 다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혈액형 상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혈액형 남녀 8명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남녀의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는 혈액형에 관해서는 매우 깊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남녀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자하고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녀의 차이 는 혈액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죠. 이 주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저는 일단은 이 부분도. 제 구라이론처럼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남녀 특성의 차에 대해 딱 핵심만 요약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남자는 목적지향적이다. 여자는 관계지향적이다. 참고로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남녀관계의 바이블로 유명한 책이 있죠. 화성남자 금성여자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거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남자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남자들끼리 만나 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뭐할 거냐? 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게임을 할 거냐? 낚시를 할 거냐? 술을 마실 거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이때 목적은 여친 자체가 될수 있어요. 여친 만들기가 목적이 되는 거겠죠. 남자들끼리는 그걸 서로 알아요. 그래서 나도 어떤 목적이 있지만 저 친구도 어떤 목적이 있다? 아,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서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네가 하려는 게 있고 난 내가 하려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하다고 해도 no.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영역이라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친한테 차여서 기분이 엉망인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 위로한답시고 몇 마디 말을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자칫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심한 경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친구 쪽에서 먼저 위로를 요청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웬만해선 건드리지 않는 게 서로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육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어요. 반면 여친은 여자의 경우 친한 친구가 그런 상황이란 걸 알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뻔히 아는데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진짜 친한 거 맞냐는 거죠. 즉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상대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도려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자는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경우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에게 하듯이 여자에게 하거나 여자에게 하듯이 남자에게 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불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한테 하듯이 남자한테 하면 남자는 어 도대체 날 뭘로 하는 거지? 이렇게 no. 생각할 수 있고요. 남자한테 하듯이 여자한테 하면 여자는 어, 이 사람한테 나는 뭘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남녀의 본질적인 차이는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혈액형에서 볼수 있습니다.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AB형이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그럼 A형 남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형 남자는 영역에 대한 구분이 가장 선명한 사람들로서 상대가 일정한 선을 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나와발이 침묵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A형은 질서정의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절차를 거쳐 여기까지 내 영역까지 왔는가? 이런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게 만약 A형 남자 본인이 정한 가치관이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당황하거나 혹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A형 남자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예의범절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A형 남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관은 A형마다 다 다릅니다. A형 중에 아주 특이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꽤 많다 그랬죠. 어쨌든 공통점은 정리정돈된 거란 얘기예요. 나름대로 정리정돈된 가치관 같은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이하든 평범하든 그런데 만약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A형 남자는 더 이상의 접근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A형 남자가 만약 마초적 기질을 지닌 사람일 경우 의외로 A형 남자 중에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의식이 매우 강하고 남녀 구분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가치관이 심하게 뚜렷하면서도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어 주변을 긴장시키곤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일명 조용한 카리스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B형 남자는 어떨까요? B형 남자는 절차, 예의범절 뭐 이런 것보다도 본인의 기분이나 관심 이런 거에 더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가 아무리 예의와 에티켓 뭐 이런 걸 갖추었다 하더라도 본인 기분이 심하게 상해있다 기상상태가 영 꽝이다 하면 완전 접근 불가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상태면 쉽게 오케이 할 때가 많죠. 그리고 흥미, 관심사 이런 것도 중요해요. 사실 상대가 비형 남자의 관심의 대상이거나 혹은 비형 남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을 경우 여타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도 전혀 개의치 않곤 하죠. 요컨대 이들에게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비형 남자는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사람이죠. 보통 비형 남자는 변화의 폭이 좀큰 것처럼 보이죠. 뭐 변덕스럽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관심의 유무에 따라 하는 행동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지만 관심이 있다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집중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뚝뚝하기 그지없지만 관심이 있다면 눈빛부터가 달라지면서 갑작스럽게 재기발랄해지곤 합니다. 자 이번엔 O형 남자입니다. O형 남자는 A형 남자처럼 예절이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일 때도 있고 또는 비형 남자처럼 기분이나 관심에 따라 움직일 때도 있지만, 일단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그럼 뭐가 첫 번째일까요? 바로 상대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건 동지에게는 영역을 개방하고 적에겐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형 남자는 자신과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된다고 할수 있어요. 앞에서 든 예처럼 만약 여친이랑 헤어져서 기분이 완전 다운되어 있는데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위로의 말을 던지면 진짜 위로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말이라도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공격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오형 남자는 동지애로 똘똘 뭉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시원시원하면서도 단순 명쾌한 성격 좋은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일할 때나 놀 때나 승부에 강한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타고난 승부욕 때문에 인생이란 한 편의 드라마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론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다가 도박이나 주먹질 뭐 이런 거요. 크게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AB형 남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터 접근불가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얼핏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적당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비형 남자의 경우 자신의 진짜 영역 안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극소수고요. 그들에게 조차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 보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자신의 영역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자기 영역은 거의 공유하지 않습니다. 속마음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뭐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AB형 남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되지 않고요. 별로 힘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적 사적으로 얽혀있는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잘 모를 땐 친근한 느낌이 들고 사적으로 친해지면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지는 묘한 스타일이죠. AB형 남자는 머리 회전이 무척 빠른 타입과 멍해 보이는 타입이 있는데 때론 같은 사람이 두 타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여자를 보겠습니다. A형 남자는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A형 여자의 경우 본인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둘다 A형이다 보니까 모두 틀에 뭐 형식, 질서, 조직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모두 틀에 집착하는 면이 있는데 A형 남자는 그 틀을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A형 여자의 경우 그 틀은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경 가 많다는 겁니다. A형 여자는 일정한 형식. 뭐 또는 절차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고요. 이때 형식과 절차는 A형 여자가 속한 공동체 뭐 가족도 되고 직장도 됩니다. 예, 공동체에서 정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척 활발한 성격을 지닌 A형 여자라고 할지라도 은근히 지킬 건다 지키는 편이라는 겁니다. A형 여자는 자신이 이미 적응해 있는 기존의 관계의 틀 이런 걸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하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1중팔구 예,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A형 여자의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에게 낮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를 무시하고 그녀와 단독으로 관계 맺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A형 여자가 여성스러우면 천상여자가 되는데 이들은 주변 환경에 자신을 맞추려는 성향이 무척 강해서 드러나지 않게 남들을 배려하고 인내심이 강하지만 혼자서 너무 사귀느라 속병을 앓곤 합니다. 그런데 B형 여자라면 이렇게 주변 환경에 맞추려는 경향이 어, 대체로 덜한 편이겠죠. 왜냐하면 B형은 A형 처럼 틀에 집착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런 틀을 자주 벗어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B형 여자는 B형 남자와 비슷하게 기분이나 관심에 따라 움직이는 편인데 차이점은 B형 남자의 경우 주로 타인과 무관하게 자신의 기분이나 관심에 따라 움직이는 반면에 B형 여자는 타인의 기분이나 관심에도 영향을 잘 받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타인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열중해서 당사자보다 더흥분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비영여자는 이렇게 형식이나 절차를 따지지 않는 편이어서 얼핏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상대가 아무리 형식과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해도 본인이 자기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접근 불가가 되고만 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타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전형적인 비영여자는 큰언니, 엄마, 아줌마, 여동생처럼 편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은 웬만한 상황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해해줄 뿐 아니라 상당히 적나라한 편이어서 그 자신들도 허점을 노출하기를 별로 꺼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B형 여자는 이런 면 때문에 여러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정보통이 되기도 합니다. O형 여자는 O형 남자와 상당히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혈액형이 O형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O형 특유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풍부한 애정과 전투적 성향의 이중성, 이 성향 대상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했죠. 즉 동지에 대해서는 풍부한 애정이, 적에 대해서는 전투적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외부, 여자가 내부를 맞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바깥사람, 안사람 이런 것도 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적을 대하는 빈도수가 많은 쪽은 오형 남자, 동지를 대하는 빈도수가 많은 쪽은 O형 여자가 되기 때문에 O형 남자는 전투에 익숙한 전사적인 면모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로 승부욕이 강하죠. O형 여자는 로맨틱하고 풍부한 애정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전형적인 O형 여자는 애정이 풍부하고 낭만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정이 많아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풍부한 애정은 애인관계나 가족관계에 강한 결속력을 갖게 해서 긍정적으로 작용 하지만 겠죠하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로 인해 예를 들어 뭐 배신을 당했다든가 하면 애정이 애증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형 여자가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다면 AB형 여자는 드라마틱한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죠. 간혹 비극적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비극이든 희극이든 어쨌든 좀 드라마틱한 거 이런 거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은 이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A형적인 면과 B형적인 면의 대극성과 관련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면 이건 주로 A형적인 면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려는 면 이건 주로 B형적인 면이 될 테고요 이런 두 가지 면이 언제나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A병 여자는 A병 남자들처럼 여러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도 자신만의 세계가 강한 편입니다 이때 A병 남자가 주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와 독자적인 자신만의 영역을 갖고 있는 반면에 A병 여자는 공적 사적으로 다수와 개인에게 실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충실하면서도 개인 개인에 대한 입장을 쉽게 이해하는 측면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카운슬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는 않습니다 AB형 여자의 감성은 매우 복잡해서 그 자신도 자신의 느낌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쉽게 쉽 드러내지 않는 면이 있어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주곤 합니다. 자 여기까지 8명의 캐릭터를 다 소개했습니다. 이제 만화를 보실 차례고요.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